저번 시나리오 1타 강사 차경훈의 강의 확인하시고 오신거죠? 그럼 이제 시나리오가 정해졌으니 배우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나리오 특성상 모든 촬영 현장이 아마 밤이 될거고 배역은 여주 한 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배우분을 한 분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필름메이커스에 공고를 냈죠 맞습니다 저희가 필름메이커스에 공고를 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서도 너무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서도 드릴 수 있는 페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지원을 해주신 만큼 작업을 하게 되시는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담내는 정말 높은 퀄리티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닐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필모그래피에 정말로 누가 되지 않게 필모그래피에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작품성을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담내라고 예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지원해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분을 셀렉을 해야 되는데요 어, 시나리오를 저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왜 조금 아담한 스타일이어야 되는지라고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약간 되게 귀여운데 외관, 외면적으로는 되게 귀여워 보이고 아담하고 연약하실 것 같지만 내면은 되게 꽉차 있는 그런 아리 꽉찬 돌같은거죠 내면이 외유내강이 맞는것 같아요 외유내강인 여주 캐릭터를 좀 원했어요 외유내강 지원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원했던 컨셉이랑 되게 어울리시는 분이 여러분 계시지만 그 중에서 제일 여러, 어울리는 분을 좀 저희가 찾았거든요 또 이게 되게 중요한게 사진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한번 호흡을 맞춰봐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준씨가 여기 있는게 아니니까 제가 대신 한번 호흡을 한번 맞춰봐도 괜찮을까요? 네해보죠 제가 한번 저희가 지금 고민중에 계신 배우님이랑 제가 한번 호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맞추지? 아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배우님 사진을 한번 띄워놓고 제가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이 좀 되는지 네?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인데 조금 더아 진짜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네요 <웃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통해서 이 배우님이 정말로 저희 분위기에 잘 어울리실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뭐라는 연기 실력을 가지고 맞습니다. 위대하신 홍주 배우님과 성함이 또 홍준님이시죠? 제가 한번 연기 호흡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심플 제작사 대표 차경훈이라고 합니다. 심플이에요. <웃음> 성함이 아 홍준 배우님이시라고 아 반갑습니다. 아 얘기 예. 예,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 예,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닮름이 아니고 이제 홍준 배우님과 작업을 너무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제 사실. 조금 호흡을 연기, 호흡을 맞춰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천하겠지만 그래도 저랑 이렇게 한번 같이 연기, 호흡을 조금... 괜찮으십니 아! 진짜 으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유연기라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제 연기 한번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홍수님그 혹시... 렛돌 손잡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홍준님? <웃음> 네? <웃음> 지금... 저희 진지하게 아, <웃음> 아, 이런 거는 조금 주입 같은. 저한 감독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지금 내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어이가 없네. 아 하이. 컷하겠습니다. 아 역시. 홍준님이 어, 배우님께서 확실히 너무 잘 받아주셔서 제가 조금 더 연기가 좀더 훨씬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홍준님의 연기를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영광이었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홍준님하고 한번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기 한번 맞춰놔서 굉장히 좀 가까워진 사이고요. 확실히 호흡을 맞춰보니 저희 이 시나리오에 너무 잘 맞는 캐릭터라는 게 느껴졌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님과 같이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 저희가 너무 영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홍준이도 괜찮으실까요? 저희랑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시는 거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홍준님께서 좋다고 하십니다. 네. 저희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심플해요 중남이고요. 홍준님과 민준님과 저와 감독님 이네 지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님 인사부터 드릴게요. 홍준님 인사 하셔야죠. 홍준님 인사. 죄송합니다. 홍준님 인사 하시니까 인사 안 되세요? 이렇게만 합시다. <웃음>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데 최대한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항상 다양한 배경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보잘것없는 저희 제작사와 무명가수 분도 함께 해주시고 무명배우분도 저희가 따로 어떤 페이를 지급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마치 좀 어벤져스가 된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어벤져스를 챙겨보진 않지만 난 어벤져스에서 무슨 역할을 지금 이 팀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마 캡틴 아메리카인 것 같습니다 대표 멘트가 제 성향이랑 되게 맞는 것 같았어요 I can do this all day 이제 뭐 여기 아메리카가 아니잖아요? 캡틴 코리아... 생각해봤는데 캡틴 코리아는 또 너무 강대하잖아요 제가 뭐 코리아 캡틴도 아니고 캡틴 파주? <웃음> 캡틴 파주 어떠세요? 캡틴 파주 제가 캡틴 파주 하면 되게 도전장이 많이 날아올 것 같아요 네가 뭔데 파주 캡틴이냐? 어. <웃음> 그럼 캡틴 업단지로 가겠습니다. <웃음> 여기 또 저기 좀 무서운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604동 캡틴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웃음> 네. 캡틴 604동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전국에 계신 족족 분들이 아 <웃음> 그러면 다른 내시지 않을까요? 아 그럼 그 정도 제가 커버할게요. <웃음> 전국에 계신 604동 여러분, 저와 캡틴 자리를 걸고 <웃음> 한번 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웃음> 제가 604동까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감인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캡틴 심플로 가겠습니다. 어베저스의 캡틴 심 블레어